안녕하세요 아마타 티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리뷰 영상은 FL120이라는 썬웨이 포토에서 나온 휴대용 조명인데요 어,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전면에 정품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썬포토라는 회사에서 정식 수입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붉은색 박스를 띄고 있고요 측면에는 KC 인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간단하게 제품 사양들이 좀 적혀 있고 어, 무게는 150g에 어, 144mm, 71mm 뭐 요정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볼수 있겠네요 아마 핸드폰 크기만한 사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언박싱을 들어가 볼게요 항상 새 거를 뜯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겉포장지 비닐을 뜯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조금 빡빡하게 되어있는데 촬영 카메라를 보면서 뜯으려니까 조금 버벅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케이스가 튼튼하고요 자 일단 오픈을 하면 이렇게 투명 비닐 포장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왼쪽에 하슈라고 하죠 네, DSLR 카메라에 연결해서 상단에 장착을 해 가지고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슈고요 어, 굉장히 그립감 이라든지 어, 산티나는 그런 하슈가 아니에요 어,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은 나사를 풀고 조여서 부드러운 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핫슈고요.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좀 열어보면 이제 부드러운 파우치가 좀 같이 들어있고 재지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산티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 회사 로고 이름이 좀 사이트랑 같이 좀 붙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다음에는 USB 케이블이죠. USB-C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예, 네, USB-C 타입. 어 설명서가 한문으로 좀 표기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펼쳐볼게요 어 이쪽은 전부 다 설명이 한문으로 좀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중국어, 뭐 영어 다 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그림으로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핫슈를 조이고 풀수 있는 육각 렌치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정품 인증을 해주는 정품 등록 카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은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대망의 조명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어 정말 작아요 제 아이폰보다 좀더 작은 것 같고 무게감도 가벼운 편이에요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어 이쪽이 바로 하슈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는 usb 포트가 있고 그 옆에는 c 타입 단자도 옆에 있네요 그이 부분은 끈을 이용해서 휴대를 할수 있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뒷면을 보면 kc 인증이 붙어 있고 어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총 3개의 버튼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어 광량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5% 밖에 안되는데도 872분 뭐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면 자 올라가는 대로 시간이 단축이 되네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광량이 올라가면서 100%를 했을 때 1시간이 조금 안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받을 때 오면서 배터리가 100%가 조금 안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전원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수치가 100씩 올라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서 5,500까지 색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 하나씩 좀 낮춰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고, 빛도 지금 자연광에 가깝게 나온 상품이라서 촬영용으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 디스플레이가 OLED라서 글씨도 아주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색온도를 좀 낮춰보고 어, 영상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스틸 사진 화면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 화면 바깥에서 지금 광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 중이라서 핸드폰 직접 비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한번 넣어 가지고 크기가 어느정도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의 핸드폰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구요 파우치에 넣었을 때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정말 들고 다니기 괜찮은 조명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이즈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대로 한번 나와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줄자를 통해서 재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 사이즈가 14.4 정도 나오고요. 자, 이쪽 길이는 어, 7cm 정도 나오네요. 7cm 그리고 두께는 어,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옆쪽으로 재보면 거의 1cm 1cm가 아주 살짝 안 나오는 두께감 굉장히 얇아요 자 그럼 무게를 한번 표기되어 있는 대로 정확한 그램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지에는 150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자저울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잘 작동을 하죠. 자 올려 볼 텐데 무게는 아, 167g이네요.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는 17g이 좀더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다시 한번 재봐도 167g이 나오고요. 하슈를 올리게 되면 은 204g이 나오네요. 그래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고 느껴지는 상품이에요. 배터리 용량은 4,000A로 넉넉한 편이고요. USB 포트를 사용을 해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면은 보조배터리로도 쓸수 있다고 해요. 어, 무게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휴대성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부분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구성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DSLR 촬영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고 계신 화면이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촬영 중인 영상이고요. 여기서 지금 10% 광량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고요 색온도는 5,400K 자 여기서 광량을 10%에서 30%로 한번 올려 볼게요 지금 이게 30% 광량이거든요 굉장히 밝죠 그리고 카메라 세팅에 따라서 이제 밝기가 조절이 되는 부분이지만 어 지금 조명을 켰기 때문에 ISO를 지금 현재 800에서 400으로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량을 50%로 올릴게요. 아직까지는 적절, 적정 절적 노출이라고 생각되는 밝기고요. 광량을 80%로 올려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밝기가 80% 약간 좀 과노출 인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SO를 20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용량을 100%로 올려볼게요. ISO는 100으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약간 소모된 상태에서 지금 잔여 시간이 1시간 정도 나오는데요. 어, 실내에서 촬영하는 용도로는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실내에서 촬영하기 위한 조명으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지만 만약에 휴대가 좀 필요하다 바깥으로 좀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 촬영 시간이 어 주변 밝기에 따라서 광량이 어느정도 필요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 2시간 이내라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비교하기 편하게 ISO는 제가 실내니까 800으로 맞춰놓고 스티컷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량 10% 구요 30% 50% 70% 자 광량 100% 다음은 색온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3000 4000 5000 마지막은 5500자 이렇게 광량이랑 색온도별로 스티컷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총평을 하자면 장점으로는 정말 가벼워서 휴대가 좋다는 점또 핸드폰 보조배터리로도 활용하기 좋다는 점 상황에 맞게 색온도와 밝기 광량도 조절하기 좋구요 어,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인지 조명 사용과 충전을 동시에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평점을 준다면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4.5점을 줄것 같구요 유튜브 촬영용 휴대용 조명으로는 정말 추천하기 좋은 상품이었어요. 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